안녕하세요 초롱쌤입니다 오늘은 아이롱 기계로 가르마펌을 할 건데요 우선 가르마펌 하기에 앞서 가를 위치를 먼저 파악을 하고 구간을 나누어 줄 겁니다 대부분 이 구간을 나눌 때 굉장히 어려워 하시는데요 일반 파마 할 때랑 똑같아요 내가 원래 하던 그 스타일 그대로 아이롱펌도 똑같이 말아 주시면 됩니다 모든 기술에 있어 정해진 정답은 없다고 생각해요. 우선 뿌리 볼륨 먼저 진행할 겁니다. 모발에 물기가 좀 많을 때는 아이롱 덮개로 바로 덮지 마시고 이렇게 수분을 좀 날려주시고 그 다음에 작업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하나, 둘, 셋 뜸을 들여줍니다. 수분을 어느 정도 날려줬기 때문에 두피가 뜨겁지 않으니 그대로 뜸을 들이면서 볼륨감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자 바로 그 다음 한번 진행해 볼게요. 수분을 좀 날려주시고요. 하나 둘 셋, 뜸을 들여줍니다. 천천히 볼륨을 살릴 때는 위로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면서 뜸을 들여줍니다. 이 다음도 똑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우선 수분을 먼저 날려주고요. 하나, 둘, 뜸을 들여줍니다 볼륨을 살릴 때는 뜸 들이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겁먹지 마시고 천천히 위로 조금씩 조금씩 이동하면서 볼륨을 만들어줍니다. 그럼 이제는 말없이 같이 영상으로 보실까요? 프리 볼륨 작업은 끝이 났고요 이제 전체적으로 자연스러운 컬감을 주기 위해서 20mm 아이롱으로 볼륨감을 넣어 줄 겁니다 저는 기존 아이롱 펌 기술과 조금 다르게 하기 때문에 아 이렇게도 하는구나 라고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고객님의 모발은 얇지만 강한 직모 모발 고객님이십니다 그래서 저한테 항상 아이롱 펌으로 시술을 하셨었고요 여기서 아이롱펌을 왜 해야 되는지 아이롱펌의 장점 세가지만 얘기해 드릴게요. 첫 번째, 자연스럽고 오래 유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일반펌이나 로트파마 같은 경우에는 파마약으로 컬을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컬을 만들어내면 은 내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해 따라서 유지력이 결정되는 거랍니다. 그래서 파마가 빨리 풀리는 게 미용사 탓도 아니고 나의 모발 탓도 아니에요. 아이롱펌 같은 경우에는 열펌의 일종이기 때문에 열로써 파마의 형태를 만들어내는 거라서 그냥 막 말려주셔도 자연스럽고 예쁘게 오래 유지될 수가 있답니다. 두 번째, 다음날 샴푸가 가능합니다. 파마를 하고 나면 미용사분께서 고객님 내일 머리 감으시면 안 돼요 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머리 감지 말라는 말은 정말 많이 들어봤는데 왜 감으면 안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들어보지는 못하셨을 거예요. 제가 앞에도 얘기했듯이 파마 약으로 파마의 컬을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약 기운이 남아있을 수도 있어서 머리를 감지 말라는 것뿐 솔직히 말해서 파마는 이미 만들어졌기 때문에 감아도 상관은 없어요. 다만 드라이기를 사용하실 때 처음부터 끝까지 찬바람으로 말려주시는 게 좋답니다.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하루 정도는 건너 뛰우고 머리를 감아주시는 게 좋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스타일링을 쉽게 낼 수가 있다. 아이롱폼은 그냥 정말로 상남자처럼 막 말려주셔야지 컬이 더 많이 잡힌답니다. 오히려 예쁘게 말리면 컬이 더 없어져서 생머리처럼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첫 번째, 두 번째, 마지막 세 번째도 그렇고 남자분들이 관리하기에 제일 편한 시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아이롱펌은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에게 가서 요청을 꼭 해주셔야 된답니다. 그것만 꼭 알아주셨으면 해요. 이전 모습과 한번 비교해 보면서 볼까요? 아이롱펌이 기술적인 부분이다 보니 많이 알려지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요. 정말 손질하기 쉬운 파마로는 아이롱펌이 최고입니다. 그럼 다들 아이롱펌 하세요. 오늘도 여기까지. 안녕!